페이커는 e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로 l o l 은 몰라도 페이커는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업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통산전적 905전 607승 298패 메이저 국제대회 통산 100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이자 라이어게임즈가 주체 및 주관하는 모든 국제대회를 우승한 레전드 선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적들도 대단하지만 페이커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방을 찍어누르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발 따위는 모를 것 같은 무뚝뚝한 모습으로 UFC 코너 맥그리그처럼 거친 입담을 선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팬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페 선수가 캐리 못하면 지는 팀 같아요. 선수가 좀 과평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력부 실력이지만 페이커 선수하면 압도적인 챔피언 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결승전 무대나 롤드컵 같은 엄청난 중화감을 동반하는 대회에서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챔피언을 꺼내기 마련인데 우리의 페이커 선수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챔피언을 메이저 대회에서 사용하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완벽한 빌드를 갖춘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는데요. 어 사실 그 챔피언 폭이라는게 어떤 경기를 했냐 그런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이 된다면 어느 픽이든쓸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런 페이커가 대회에서 선보인 조커픽 챔피언 베스트 7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할 조커픽 챔피언은 리븐입니다 평캔에 미쳐버린 탑신병자들이 사용했던 챔피언으로 2013 월드 챔피언십 TSM과의 경기에서 제드 카운터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리브는 딜은 물론 생존기까지 갖추고 있는 챔피언으로 캐리어 미드라이너가 선택했을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공격적인 성향의 페이커 선수가 리브을 플레이하면 변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며 암살자의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체력이 낮은 원딜 입장에서는 은코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한 이브은 체력이 높은 브루저 챔피언까지 녹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스턴과 실드를 사용하며 위태롭게 교전을 펼치면서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 알수 없는 희열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조커픽 챔피언은 마스터 2입니다. 마스터 2의 속도감 있는 스타일에 매료된 유저들이 많았었지만 일반 게임에서는 RPG라는 캐릭터라고 비난을 받았던 챔피언으로 랭크 게임에서 마스터 2를 선택하면 난더 이상 게임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일반 게임에서 등장해도 욕을 먹었던 마스터 2를 대회에서 페이커 선수가 꺼내들게 됩니다. 상혁아, 룩킹 어, 조금만 해주면 정신 못 차릴 것같은게 요즘 미 룰루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마, 마이도, 마이도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안돼 미드 안, 안, 떴으니까 안, 떴으니까 안, 떴으니까 안 떴으니까 오늘 참자 다음에 하자 스태가 차라리 라인전 생으로 가져가 안 찔레나 근데 그것도 다 컨터가 음. 있어요 오 어, 그, 어, 알아서 했는데 근데 미드 난 알면 진짜 많이가 좋아요 마이 한번 해던야 근데 이 해? 가 마스터이 경기를 지켜보던 백만 마이충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페이커의 마스터이를 총죽여 지켜봤는데요 i o t o a e t to a l Is it going to be a kill? Wolf takes that one. Oops. No, Wildfire's we'll going, okay. wow, going to actually use his ultimate here. Can they make a follow up after this? They get the stun. Baker coming in. Uses that ultimate, but here comes Ambition. They're going to turn onto him though. Baker gets the damage. Oh, not quite enough because of the position r e v e r s a l No, he does get enough. Gets the double kill. s h y looks like he's going to be able to pick i n g up another kill as well. 이 경기를 통해 마스터 이에 대한 편견은 모두 깨져버렸고 정확한 판단력만 있다면 어떤 챔피언보다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솔로랭크에서 마이충들이 다시 부활을 했고 나머지 선량한 에로 l 유저들은 똥을 뿌리고 다니는 브론즈 실버 마스터 이를 지켜보며 대회에서 마스터 이를 플레이한 페이커 선수를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조코픽 챔피언은 이렐리아와 올라프입니다. s k t 온과 쿠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쿠타이거즈 쿠로 선수가 미드 아지르를 먼저 픽합니다. s k t 티온은 미드 챔피언이 남은 상황. 페이커가 미드 이렐리아를 꺼내들자 상대편 선수들이 당황하는데요. 어, 미드? 뭐 어떻게 되는거죠? 어... 이렐리아를고 럼블이 같이 나왔습니다. 미드 이렐리다. 미친놈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네, 들어왔다.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안 되면 빼고. 이블리 먹었는데 이블리 이블리 아 이거 아닌데 아 괜찮아 천천히 싸워 알리 알리 천천히 해 천천히 해나 오래 버텨 아리스타 어 근데 죽었다고아나궁동을쏘 아, 죽었네 이리 리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잡리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이 결국 경기는 SKT T1이 승리했고 테이커는 아지르를 상대로 자키 1대수 6거시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2015 월드 챔피언십에서 만난 BKT 미드 라이너가 이렐리아를 선픽하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그런 상대를 보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미드 올라프를 꺼내드는 테이커 I think that's going to be fine with that That's one way to test yourself the hover for Oh! 탑과 정글에서 올라프가 사용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회에서 미드 올라프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반 선수가 올라프를 선택했다면 큰그 기대를 안 했겠지만, 항상 조커픽을 준비해왔던 페이커가 선택했던 올라프라, 팬들은 기대를 하며 경기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strate strumming> is n o 는이 경기를 통해 자신이 유행시켰던 미드 이렐리아를 간단하게 격파하며 클래스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조코피 챔피언은 룰루입니다. 서포스로 사용되던 룰루를 미드 페이커 선수가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커가 자신의 캐리력을 버리고 원딜을보조하는 서포트 챔피언을 선택했다고 조합과 전략에 대해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게임이 시작되자 룰루의 선택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네. 아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렇게도 봐야될 볼수 있겠군요. 언제나 불리한 쪽에서... 그 또, 오, 오, 또, 오. 또, 아니 또, 이거는... 글쎄요... 이게 뭐 돌아가면서... 죽여. 나중에... 이렇습니다 집. 중 예. 이거는 아군이 멀었고 상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안 그렇는데, 네. 예. 아, 아, 아 당연히 못했 페이커 학살 중에서. 도 막으러 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겁습니다 어, 울면서 아 예. 아 페이커. 어 페이커는 자신의 공격적인 성향을 살리면서 룰루를 운영했는데 미드의 끊임없는 견제와 푸쉬를 통해 용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중후반 최근 폼이 바짝 오른 뱅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질수 없는 한타를 계속 유도해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룰루픽이 페이커의 폼이 떨어져서 선택하는 픽이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 헛소문에 대한 일침을 날렸고 페이커의 장점을 살리면서 팀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 SKT T1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소개할 초코피 챔피언은 질리언입니다. 2014서머 삼성 화이트와 SKT T1 K의 경기. 그 당시 질리언은 정말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챔피언이었는데 대회에서 미드 질리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아뭐 웬만한 뭐... 질리언? 어? 와. 질리언! 최근에 솔로 랭크에서 질리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질리언은 스킬 하나하나 살펴보면 엄청 좋아보였지만, 막상 라인전을 시작하면, 나사가 하나씩 빠진 것처럼 애매한 성능을 보였던 챔피언으로, 페이커가 어떤 식으로 질리 질리언을 사용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주 immodicra> <Jei> 오, 자, 자, <minu> <Spartans> 네. <마 toggle auf> 어, 이거 한 번! 더 걸어서! 자, 한번 어 네. 자, 들어갔다! 이 경기가 끝나고 롤을 좋아하는 유저들은 공포에 떨었는데 테이커 선수를 따라하며 미드 질리언을 선택하고 똥을 싸는 브론즈 실버 형님들 때문에 잠시동안 롤에 접속하지 않았던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조코피 챔피언은 트리스타나입니다. 2019 월드 챔피언십, 프나틱과 SK텔레콤 T1의 경기. 마지막 픽에 트리스타나를 선택하는데, 당연히 미드 케일, 원딜 트리스타나로 생각했지만, 경기 시작 20초를 남기고, 페이커가 트리스타나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경기. 초반부터 인베를 들어가 4대4 싸움이 시작되고, 페이커가 1킬을 먹으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합니다. So has taken the r e d but can Reckless survive is the question. The UNB has been used as first one! Goes to Faker! He gets the Resetter so over the wall! p r o x x e all that Q! He will come and knock it down, but Fnatic invested so much time to try to force his objective and lost so much for it. Yeah, right there. So, Hilly jumps off. 페이커는 9킬 영대스 파러시를 하며 완벽하게 팀을 캐리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은 이 경기를 보며 경악했고 페이커의 미친 듯한 챔피언 폭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조커픽 챔피언은 갈리오입니다. 2017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던 SK텔레콤 T1과 RNG가 맞붙게 됩니다. RNG는 페이커의 챔피언 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캐리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갈리오를 던져주고 자신들의 조합과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하지만 이 판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는 경기가 끝나고서 알게 됩니다. 응. 캐리력이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숫자리도 어? 없고 어? 괜찮다. 캐리오! 예! 어! 어! 뱅겨! � 사상, 이거는 아불라불 써라에요 예불라 두발 기다리불 써라 서을안앉어요 네. 어, 네. 어, 최대한 최대한 두발는데 아, 박칸, 아 박칸, 5회 연속 갈리오를 선택한 페이커는 RNG 선수들의 생각과 달리 필드 전체를 누비며 활약했고 모든 라인에 개입하며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캐리력을 억제하기 위해 갈리오를 내줬지만 결국 페이커의 갈리오에 무너진 RNG는 좌절했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커는 자신의 실력만 믿고 현재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챔피언을 연구하고 성장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페이커의 삶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목표들을 달성해가는 무림백수라는 모바일 게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으로 5월 26일 기준 리뷰평점 4.2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임의 장르는 방치형 게임으로 큰 터치 없이 쉽게 쉽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방치형 게임들은 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것처럼 그래픽이 구리거나 완성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무림백수는 전투는 물론 컨텐츠까지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일반 방치형 게임과 똑같이 일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반복 플레이를 진행하거나 게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접속을 하면 방치한 시간만큼의 재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획득한 재화를 이용해 무공관, 신법관, 수령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데 무공초식이나 호신강기 흡성대법 같은 익숙한 단어들을 볼수 있어서 무협소설을 좋아했던 저는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테이지와 별개로 꽤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연무장, 귀곡성, 사도련이 있었고 일반 모바일 게임에서 볼수 있는 무한의 탑 같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무림공작과 농림산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엔드 컨텐츠로 불리우는 영물토볼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캐주얼한 방청 게임은 임팩트 있고 스케일이 큰 컨텐츠를 기대하기 힘든데, 무림백수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영물토볼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검, 도끼, 창, 퇴 캐릭터를 모두 출전시켜 거대 보스를 상대할 수 있었는데, 카메라 뷰도 달라지고, 4명의 캐릭터들의 상태도 명확하게 볼수 있어, 내가 구성한 덱이 얼마만큼의 딜을 넣고 버티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림백수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유료 패키지를 판매하지만, 수많은 광고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플레이하는 도중, 흐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일정 횟수만큼 광고를 본 유저는 더 이상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이 된다면 좀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방치형 게임을 좋아해서 광고지만 무척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현질를안 해도 될 만큼 많은 양의 유로 캐시를 뿌려주고 있고 해자 쿠폰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 큰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5월 26일 기준 사용이 가능한 쿠폰은 영상 댓글에 고정으로 남겨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고 플레이해보셨으면 합니다